함께 함께 인세비해. 저걸 뭐야? 온 선도 걷을 뿐. 착착착착. 연선도 걷을 뿐. 착착착. 난풀빨 불. 착착착착. 여기 있다 농구. 슈! 덩크! 아, 어, 파리체 블로킹 당했다. 그래서 촤! 자, 자착. 농구에도 헤딩이 있나? 여기에서 한골 넣는 사람이 승리. 여기가 내골대 여기가 너골대 <목소리> 하이큐는 배0가 <백운가? 웃음> 하이큐는 1 0 0이 자, 자, h 잠깐만. 아, 잠깐만. 어, 바디블로킹반 삑. 어? 공 어, 3초 이상 잡으면 안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드리블 하다가? 오어오리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웃음> 공을 줄수 없어! 공이, 공이 너를 드리블하잖아 지금. 야, 야, 야! 아니 밑에서 밑에서 넣었다. 야, 밑에서 넣었다 빼는 게어딨어너 그리고 스텝 누가 그렇게 잔망스럽게 밟버 <웃음> 우리 되게 오줌 마려운 사람어 볼링. 오. 어, 어볼링 있어 볼링. 야 연비야 들어와봐. 아 잠만 연비님 화장실 갔어요. 연비랑 비스랑 화장. 아 축구하자 그럼 축구. 어. 그러죠 연비랑 비수로 올 때까지 축구하자 그러면 좋아좋아 좋아. 이 녀석들 방광이 약하구만 <웃음> 분뇨조절장애라니요 <웃음> 무슨말씀 하시는거예요 삑. 나에게 축구는 살인이다 블루로크 <웃음> <바로>. 드리블 잘 <웃음> <참, 참, 참. 웃음> 잡는게 어딨어 <웃음> 잡는게 어딨어 <웃음> 참, 참. 어, 뒤로 뭐야, 뭐야 아, 뒤로... 공이 언제 거기가 자, 있었지? 자, 공이 언제 자, 자, <웃음> 안 보이는 사이 에 공이 언제? 어, 잠깐. 샤 드리블. 네이마르 무빙. 바로가 바로. 바로. 아왜 발차기? 아왜 발차기가 없는 거야? 휴펄풀은. 자 네스. 블로킹. 블로킹. <웃음> 한 걸이라도 넣을 수 있는 거냐고. 어, 어, 어. 안돼. 거의 나왔어. 거의 나. 다... 따이라라 u t s i d e outside. Outside d o 야, 오프사이드랑. 아웃시라프트서 o u 제야나 오, 오. 어, 야구도 있네. 오, 어, 야구도 있네. 오, 야구도 있네. 오, 야구도 있네. 야구도 있네. 나야 야구도 있네. 야구도 있네. 오, 야구도 있네. 오, 야구도 있네. 야구도 야구구나 이게. <웃음> 시작한다 마구, 마구, 마구 오케이, 자. 신호보내는 중? 오케이 뭐 어떻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거? 연비랑 빗소리 어디갔어? 볼링 치고 싶은데 둘다 급했나봐요 어? 케빈이 볼링 좀 치시나요? 아, 나 진짜 농담 아니라 나 진짜 볼링 쌉고수 오케이, 해보시죠라 실제 볼링 할때 바로 8개 치고 바로 핀 처리까지야 와, 오케이 갑니다 스탑. 음. 갑니다 어? 어떻게 어 그렇게 빠르게 던졌지 나의 공은 눈보다 빠르다 봐바봐바봐바예 우와! 스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무회전 슛을 날리는데 <웃음> 무회전. 오히려 이런 공이 오히려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죠. 어두 개? 두개 남았죠. 두 개. 어안 쓰러진. 어어저저 쓰러진 거 아니야 저거 왜왜뭐 아, 저거? <웃음> 아니야 저거 지금 가까이 가서 봐봐 저거 아, 못 가네. 아, 옆으로 가지네. 가봐 가봐. 아, 말이 안 되네 이거 이거 와. 아니지 있금딱서 <웃음> 있는, <웃음> 있는 거지 저거 지금 파워가 부족했던 거지. 야, 얘들아 빨리 들어와 여기 참여해봐 여기 지금 어 우리 볼링 내기 하라 그래 어2대 1로 하는 건가요? 진짜 2대 1로 볼링 내기 할까? 어 여기 핑크 공 있다 했고 그거 한 번에 못 끝내지요? 더 높지요? 어와 볼링이당 제 올라가는 거봐 볼링장 민폐녀 <웃음> <웃음> 어, 이거 잘했는데 일곱 개 일곱 개 연비 일곱 개 아직 안 했는 거 아니야? 연습 아니었어? 어, 리셋해 리셋해 쟤는 어떻게 들어가냐? 아. 진짜 볼링장 민폐뉴었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못 들어가던데 아까 보니까 아 어, 진짜? 그럼 공은 어떻게 끄네? 볼링장 안 가봤어? <웃음> 그거 들어가서 꺼네 보통? 자 저부터 할게요 바로 딱야 이거 스트라이크다 야 그라! 와야와 저거 어까지자 그러면 은 나도 간다 어? 그럼 이제 연비팀 대 케빈팀 하는 거임? 나 9개야. 우리 팀 누구? 여기 여기 부어 나. 오케이. 아직 아니지. 연비하는 거 보고 정하자. 연비팀 그다음에 투캐팀. 아야 덩크 슛 하기. 아. 그렇지. 졌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이이어 <웃음> <웃음> 어? 드디어? 됐어 아, 됐어 이게 황 s 이 되네 어? 이거는 소토라이. then. Oh, you gonna so t 쓰 like. Anya, so I'm talking to 아니. 야 완벽하다, 뭐야, 이거. 어, 참, 야 완벽하다 이거. 난 여기 왜들어가졌어야 완벽하다 이거. 오오아 이게 아 이게 이 아니 아니. 저거 아까 네가 말한데 말하는데... 아 아니지. 완전 말하는데... 완전히 누웠잖아 이번에. <웃음> 완전히. 저렇게 누 아니야. 완전히, 완전히 안는데서 있는데? 있는데? 아운 아님. 아 나도 간다. 어. 어 이번에 잘된거 같은데? 어, 완전히 어, 나은, 와. 완전히 다넣다 아니, 아니야 잡아. 버튼 누르는데 저 새끼 나 아니 아니야 2 회차 해야지 2 회차 투디랑 지금 빗소리 안 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맞지 투디 던지지 어디로 가는 거야 투디 어디가 투어 이거 스트라이크 이거 스트라이크 네크 라이크 인정 인정 인정 야 사람이 스트라이크.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볼링장 <웃음> 나 민폐남 일승 1승 오케이 밀승 승리 1대1이지 아니지 1대 단판이어서 단판 지들은 아까 야 하나 보자 <웃음> 저런 애들하고는 그 동네에서 놀면 안돼 동네에 맞아, 저런 맞아. 애들 하나 있잖아? 약간 지들 마음 막 이렇게 마음대로 어, 막. 어, 어. 갑자기 그, 막 어떤 그, 룰만 들어서 막어? 저러고 막 어? 저러고 막안 된다 그러면 엄마 찾아.. 엄마~~ 팬배자들이 예, 자꾸 뒷자마 하네요 추하게 야 올라와 안되겠다 체캐빈 화이팅! 따란, 따란, 나이 따란, 많다고 따란. 안 봐준다 나이 40이라고 안 봐준다 오 이제 진짜 40이네? 점수겠지? 아야 게임, 게임, 넘다운, 넘다운, 넘다운, 하나, 둘, 셋, 게임 오버. 아니 잠깐 여기서 이제 여기서, sí. 여기서 여기서 이제 캐빈아 넌할수 있어. 아빠? 친구들과 사람들이 널 응원할 거야. 자자자, 아빠, 딱, 아빠, 아빠면 우리에게는 할아버지. 아빠, 아빠, 아빠, 돈 많아? 저기 저건 뭐야? 아 저기 아 배구다. 헤이큐. 어이 땅딸보, 너가 그런데 배구를 할수 있겠어? <웃음> 하지만 그는 작은 거인이었다. 야, 내가 서버할게 받아. 아뭐이 땅으로 도고 줘. 어쨌 아. 그 땅으로 줘야지 왜 그런 저기잖 아니지 여기 선을 나갔잖아. 해봐 너가. 땅으로 겠어 <웃음> 아야 여기 이거 이거 진짜 게이트볼인데 이거 골프다! 이거, 이거 탑골공원 1티어 그거잖아 아야 어, 이거 골프야 골프 이거 어야 아, 패싱! 아니야 패싱! 펜싱. 나, 나 골프에 안 좋은 추억 있어 야 진짜로 연빈은 근데 골프채로 대가리 맞아가지고 그때 어 눈티 반티 가지고문 어? 주위였어 그때 이후로 눈이 더 나왔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야! 눈은 원래 튀어나와 있었어 자 선수 입장 어? 야 시작됐다, 어, 시작됐다. 타브르 몸이 관통된 야, 겨드랑이. 어, 이거 겨드랑이. 야, 네겨드랑이야 내가 꼈는데. 내가 겨드랑이로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파타군이 공격. 파타군이 공격. 야, 아니, 펜싱 이런 게 펜싱 이런 경기야? 펜싱. 파군이 공격. 이게 이런 경기냐고. 아, 기 와라. 나. 이거 어떻게 하면 경기가 끝나는 거지? 블루 윈 써졌어. 블루 윈. 예스, yes, I'm blue. 아 그러네 아, 칼 색깔이 그렇게... 날라 칼 색깔이 어 아, 블루윈 <웃음> 어 뭐야? 무슨 기준이야 이거, 이거? 먼저 찌르는 사람이 이기는 다시 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웃음> 개웃기네 아 칼이 잘못 들어왔네? 너 자결을 <웃음> 선택했는데? <웃음> 너 자결했는데? 조금만 어? 야 이거 설마 여기 막 엄청 미끄러지나? 이거 타면? 어? 야야야 이거 재밌다 이게 롤.. 이거 뭐라 그래?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오오.. 나 근데.. 어.. 나나 나 이거 묘기인가? 나왜기러지 오오!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나 봐봐. <웃음> 나도 계 나도, 나도 계속 돌아, 오호! 지금! 나도 계속 트리플 악셀이야 지금! 이거 왜안나줘 얘? 아, 안.. 안 떨어져! 드르듬. 이번에 올림픽에 새로 추가된 스케이트보드 아, 싱크로나이즈드! 아, 지금 좋다. 한국 대표로 투디와 케빈이.. 저기요, 지금 대회 중이잖아요, 나가요! <웃음> 아, 나 이거 왜안 터져, 내꺼? 핑크색 아, 이 w 원래 한 <목소리> 발만 v 는 a h u r 어 a n d e d h u n d 어 v I w 드 u 다 d 다 오오오오오오,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오, 오, 오. <웃음> 따라따라, 따라따라, 따란, 어, 됐다 됐다 오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이맵 자체는 잉어제일 님이 만들어 주신 맵이고요 여러가지 스포츠 오! 즐길 수 있게 해놨라요오오 따라 <웃음> 오! 오오 라 따라 따라 라 이거 너뭐 하나 왔어? 화려한 등장. <웃음>